뭐 옛날에 뭐인실에 찍을 때도 7년 기다렸대. 뭐 영화 이외에는 나한테는 뭐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어떤 희망사 전혀 없었죠. <웃음> 땡기는 역할 하나 했으면 좋겠지. 기다리고할 할 거니까 진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근황?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 뭐, 백수예요. 백수였어요. 섬에 들어온 건뭐 거의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냥 계속 안 하게 됐어요. 그게 한 3년? 4, 3년? 한 3년 반? 뭐 옛날에 뭐 야인시대 찍을 때도 7년 기다렸는데. 좀 이렇게 이제 후덕하게 좀 붙었고. 그래도 이제 또 나이에서 오는 그런 나한테 맞는 역할이 또 있지 않을까. 아 솔직한 말로, 뭐, 어떤 역할을 원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액션도 좋고, 좀 모자라는 모질이도 좋고, 뭐, 뭐, 코믹한 역도 좋고, 아까 뭐, 나보고 그랬잖아요. 어둠 속에 뭐, 어 다크 이어로? 어 그런 역할들은 뭐, 난 너무 잘할 수 있는 역할이지. 그런 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게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실은 조상구란 사람 자체가 연기의 스펙트럼이라 그럴까 그런 게 넓지가 못해요. 요즘 뭐 정말 좋은 배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하, 뭐 그게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뭐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시나리오에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이렇게 당기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오해. 너무... 편견이란건 뭐 항상 역할에 대한 맨날 저런 역할만 하는구나 근데 굳이 그걸 깨고 싶지도 않고 내 식구들만 뭐 어, 나를 알면 되는 거니까 다른거 없어요 굳이 11배늄은 생계에다 먹고 사는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 다행히 그래도 <웃음> 뭐 행사 다행히 뭐 그런 것들이 가끔 와요 또 CF도 미르포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니라 미르포라고 게임 그저 한 3, 4일 전에 이제 발표한다고 어 연락이 오고 그나마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니까 어? 고마운 거죠 전공이 연기는 아니신데 근데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 <웃음> 아, 이거 뭐 수백 번한얘긴인데 나는 6개월 때부터 영화를 봤어요 이 경주에서 이 경주에는 극장이 세개가 있어요. 극장이 세개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는 극장을 무조건 6시 되면 일 끝내면 우리집이 그 국수빵이었어요. 재분석 일 끝나면 아버지는 무조건 저녁 잡수고 극장에 가서 극장에서 주무신다고 극장에서 엄마가 내리 딸만 낳았다가 뒤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 나이 50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너무 에이지 중지하니까, 데리고 극장에까지 데리고 가서, 안고 극장에서 주무시는 게, 그게 저녁 과업이라고. 나는 뭐 6개월 때부터 나는 내가 뭐 6개월이 뭘 알겠어요. 근데도 한 번도 극장에 가서 내가 울었다거나, 그런 게 없이 아버지는 주무시고 다른 애들 다 울어도 나는 가서 또록또록하게 그 어린 놈이 영어를 다 보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종교에 대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뭐, 영화 이외에는 나한테는 뭐,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어떤 희망사는 전혀 없었죠. 영문과를 갔었는데, 유일하게 그 영화 때문에, 영화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들을 주로 보게 되니까, 거기 나오는 게그 영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외국말, 그 말을 해보고 싶더라고. 그 말을 하면 내 머리도 노래지고 눈도 파랗게 되고 나는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나는 빨리 영어를 해서 헐리우드를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군대도 해병대 지원해서 미해병대들을 같이 하면서 미해병대들 통역했고 왜또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좋았냐면 은그 라운지에서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볼수 있으니까 그만큼이나 내가 영화를 좋아했죠. 그냥 살아야죠. 살아가야지 지금은 이런 걸 느껴요 어, 연기가 내 전부였다는 구라더라고 가짜더라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냥 살아가는 속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천만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배우가 내가 할 본분은 전부는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지금 깨달아졌다는 거지 떳떳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 앉아갖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곧대배우되계시요네뭐 <웃음> 그냥 조그만 역할이 없는 나한테 땡기는 역할 하나 했으면 좋겠지. 기다려봐요. 할 거니까. 진짜. <웃음> 그, 김용호 배우님하고 그 드라마 야이시대에서 만나셨잖아요. 그, 김용호 배우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란 친구는 친구라고. 얘가 나를 동생 다루듯이 한다고. 그냥 얘가 나를 형 그러면서 껴안는다고. 이렇게 위에서. 크니까. 끼로. 어떨 때 내가 그래, 그래. 우리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데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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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라 그럴까 뭐 전혀 닮지는 않았는데도 처음에는 영호한테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형 나하고 여행가 이러길래 미친 내가 너하고 여행을 왜가 <웃음> 그랬는데 영호님 와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 나한테 아주 특별한 특별한 2박 3일이 될것 같다는 이렇게 여행해본 게 정말 없으니까 그런 게될것 같아 매호야 아, 우리 한때 조금 소원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하고 영원히 이걸 통해서 우리 둘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다는 게난 그것만도 좋고 그냥 난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내가 너보다 한참 위지만은 그만큼 오래 지니까 이가더 오래 살고 해야지. 그만해.